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코 즈씨 준입니다. 오늘은, 어, 스테이크 국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동영상을 찍게 됐냐면, 그릴들, 하시는 분들 보고, 또, 저도 이제, 터득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코스코 직원들은 1년에 한번 아주 잘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그 날은 어느 날이냐면, 지점이, 개설된 날. 저는 이제, 티러보로 1-2-1-4 뉴저지에 있는 빌딩에서 일하는데, 저희는 이제 10월 둘째 주 금요일날 매주 1년에 한번 행사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음식을 이제 공짜로 아주 잘 먹는 날이에요. 하루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고기도 먹고 뭐 케이크도 먹고 뭐 이런저런 음식들 많이 먹는데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요리사를 이제 한번 초빙해서 고기를 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요리사분이 일이 맞춰갈 때쯤에서 고기를 어떻게 굽는 게잘 굽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소금을 칠 때는 이제 일반 걸 하지 말고, 어, 고기 전용 스테이크 전용 소금을 쓰고, 또 버려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소금, 후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결국은 그걸로 맛, 맛을 내는 거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논추일 스테이크를 어, 시즈닝을 약간 첨가해서, 고기를 약간 더 맛을 좀 다르게 하지만 제가 그래서 터득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제가 이제 후라이팬도 이제 쓰는데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후라이팬을 쓸 때도 어 이후라이팬이 두께가 좀 두껍고 세라믹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서 어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고기 전용 소금과 그리고 원치료 스테이크 버르만을 이용한 스테이크 굽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 분 이렇게 유튜브 하신 분들 봤는데 그냥 일반 소금을 가지고 이용했을 경우에는 고기맛이 아무래도 계속 오래 구워야 되고 그 작은 소금의 양들이 아주 작은 가루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구우니까 막 심지어 막 기름에 거의 튀기는 수준으로 굽던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육식 문화권을 가진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인가 의문이 들 정도고 제가 코스코 일하면서 코스코이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고기를 굽기 전에 소금을 어떤 걸 설정하냐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 고기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굵은 소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소금입니다 일반 소금을 사용할 때는 계란 후라이나든지 금방 구울 때 <웃음> 쓰는 거 그다음에 고, 고기 전용 소금을 쓸 때는 이렇게 굵은 거 입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알수 있죠. 어, 이 굵은 소금 고기 전용 소금을 써야 고기를 오래 구워도 음, 소금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자, 하고요 문제가 생긴다자 이렇게 소금을 붓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고기가 구워져서 어느 정도 구워져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고기가 익어졌을 때뭐하고그가죠 그러면 그냥 한 번만 더 뒤집으면 어떡해요 결국에는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 아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고기를 굽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기가 익게 되면 소금도 같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 윗부분에 그러면 그때 뒤집는 겁니다. 자, 고기가 어느정도 익었고요 부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금의 양들이 많이 줄어져서 어, 네. 아까 전에 소금이 많이 부어서 소금이 좀 남아 있지만 적당하게 부었을때는 소금이 더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 됐을때 뒤집습니다 네. 뒤집습니다 뒤집게 되면 고기가 완전히 어느 탔죠 어느정도 탔습니다 여기 위에 몬테일 소스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일 스테이크 소스를 뿌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몬테일 아, 수호세를 스테이크 어, 시즈닝을 뿌렸고요 아, 이 시즈닝을 뿌린 상태에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그리고 나서 자르게 되면 어, 미디엄 레어. 10분에서 15분을 기다렸을 때에는 미디엄 웨일이 되는거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불의 세기는 지금 이제 다시 5% 정도로 놔두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구워지기 시작한다 했을 경우에 다시 이제 구워지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완전히 죽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 죠 미디엄 레어에서 웰, 미디엄으로 올라가는 그 스키점 이제 이 연기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가 좀 두껍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기를 짱아보았고요. 어, 약간 미디엄과 미디엄 레어가 섞여있는 부분이죠. 어,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점심을 무로 간편하게 드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미디엄 시간이 났습니다